안녕하세요 윤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액도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잘 지냈습니다 음, 제가 숙제를 줬죠 명암 만들기 줬습니다 어, 명암을 만들어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네. 실제 만약에 명암 크기가 9.5cm에 뭐 6cm다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 그랬지? 그거 보다 조금 크게 얼마나? 한0 5한5 0 c 5. 아, 5. 상하좌우에 재단선이라는 게 들어간다 했으니까 내가 네. 3mm씩 아... 위아래로 주라 그랬지 그치? 네. 했나? 아니요 그냥 그래, 보자고. <웃음> 그... <웃음> 자, 그럼 지금 노트북 보면서 어, 한번 제대로 했는지 볼게요. 네. 자, 한번 꺼내 봅시다. 경험 일단 만들어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대. 네, 디자인을 너무 못 하겠던데. 자 얼마나 못 했는지. <웃음> 어, 이제 까만 면한번 왔네. 어. 네, 지금 살짝, 살짝, 살짝 이건 일단 취소를 ]인데. 해. 이 컴퓨터에는 해당 글꼴이 없으니까. 네. 어, 학교 이름 적고 안 돼요. 무슨 교수님이냐? 어? 한국 계 대학교 <웃음> 안 돼요. 뭐 <웃음> 학생이라고 저글, 하든지. 저걸 교수님. 어? 학생 이렇게. 어, 학생이라고 하든지. 네. 교수님도 아니고. 네. 다음 앞에는 이미지를. 네. 어 삼성 렌즈. 네. 뭐지? 네. 그거는 어떤 어떤 의미로 이 이미지를 넣은 거야? 아니 사진을 넣고 싶은데 어. 이게딱 넣을 만한 게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과 목과... 근데 여기는 어, 이, 이런 거면 그래. 네 사진을 넣은 거. 서체들은 다 기본적인 서체를 썼나? 그랬던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탕을 이렇게 먹으로 해놓잖아? 네. 어두운 색을 해놓고 네. 이렇게 얇은 글자를 쓰면 네. 이게 제대로 인쇄가 잘 안될 수도 있다 음. 이렇게 하면 잘안 나올 수도 어, 있다 이유가 왜냐면 하 인쇄를 한다고 치면 어, 네가지의 잉크를 쓰잖아 네. 아니, C, M, I, K 네. Cyan, 어, Y는 Yellow, M은 Magenta 네. 그 다음에 K는 블랙을 쓰는데 이 색깔을 섞어서 이런 걸 표현을 하거든? 네. 그러면 흰색이라는 거는 흰색알료가 없다는 뜻이지 네. 그 원래 종이색이 흰색이었다는 얘기잖아. 네. 얘는 칠이 안돼 있는 부분이겠지. 아, 네. 그렇 네. 그러면 흰색을 이렇게 얇게 쓰면 조금 먹힐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이런 찌꺼기들은? 그거, 그러니까 전체 에 약간 질감을 주고 싶었는데, 음. 음. 그래서 이거 틀을 따다가 카메라에서 렌즈를 딸려고 해서 따다가 음. 이 지우다가 보니까, 음.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네, 느낌이 괜찮길래, 그냥 아. 지우다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지워. 내가 볼 때는 지저분한데. <웃음> 아니, 현재적으로 주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여기 주려고 점점 막 찍어보는데, 그거 너무 지저분한 거 같고 음. 그래서 이쪽에 만들었어요. 아. 자, 일단 지금 일단은 레이아웃을 제대로 맞췄는지 한번 봅시다. 네. 어,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보기에 가면 여기에 눈금 자라고 있지 네. 컨트롤 을 누르는데 그러면 얘가 나와 네. 컨트롤 를한번 누르면 소식.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여기 단위를 오른쪽 어, 버튼누러 보면 이게 네. 센치인지 밀리인지 나오거든 네. 뭐 이걸 밀리로 일단 해볼게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가지고 오면 네. 봐봐 지금 라인 대충 이쯤에 맞추면 된다고 친다고 보면 네. 하나가 안 맞지 음, 네. 음,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음. 그다음 여기 보면 뭐 모바일하고 이메일하고 홈이라고 니가 해놨는데, 홈페이지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뒷자리가 안 맞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네. 글자를 더 써도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네. 그러면 그만큼만 쓰고 네. 뒤에 부분을 다시 내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이렇게 라인을 하나 더 줘서 네. 나머지 글자들을 나는 여기에 만약에 다 맞췄을 거라고. 네. 한번 해볼까? 음. 그러면 여기서 000 선택해봐 봐. 어, 그리고 옮길 때는 지금 네가 높이를 맞춰놨을 거잖아. 네. 잠깐만, 컨트롤 Z 어, 네. 자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네. 시프트를 누르면 수평, 수, 수평이 수평 유지되지, 수평이나 수직이 위아래로 어, 네. 안 움직인단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음. 그다음 밑에 있는 얘 있지. 네. 자, 요놈은 레이어가 요거지 아닌데? 맞나? 응, 맞구나. 음. 이거는 글자를 또 깼네. 깬 게요. 어, 글자가 딱 엉뚱한데 적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가충직이지. 뭐가? 네. 지금 음. 여기 보면 같이 움직이는 거 있지 어, 네. 다른 레이어하고 지금 합쳐져 있는 상태야 음. 뭔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네. 어. 이 정도까지 맞추면 여기 안내선이거든 요거 네. 안내선을 잠깐 안 보는 거는 아마 컨트롤 세미콜론인가? 요거 세미콜론 누르면 없어질 거야 네. 어, 저 어때? 음, 그리고 그이 사이에 얘 네. 예 있지 네. 요거랑 요것도 지금 네가 높이를 살짝.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런 것들도 아까 전에 라인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음. 만약에 아래쪽에다 이렇게 라인을 잡았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번 라인하고도 요렇게 해보면 음. 대충 나오겠지 네. 그리고 이 사이를 네모 선택툴로 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높이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떠도 네. 이렇게 둔 다음에 그래서 네모라하면글지 네. 얘를 그대로 밑으로 당겨오면 높이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줄자를 댔을때 맞으면 잘했다는 거야. 음. 지금 대충 다 간격은 거의 다 맞다라는 얘기겠지. 네. 자, 그런데 어 지금 여기는 일부러 니가 이메일 안쓴 거야? 네. 음, 이메일이 없어? 아니 있는데 번호도 일부러 아직 아, 어, 개인 정보 노출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던 네. 거구나. 음. 나름 생각을 또 했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웃음> 네. 만약에 인쇄를 넘기잖아 인쇄를 넘길 때는 보통 인쇄소에서는 이제 지금 이건 작업 다 했어 CMYK 나와있고 이런건 작업 다 했거든 네. 그래서 PST 파일로 보내면 네. 잘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넘기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볼게 네. 이미지에 여기 이미지 크기 있지 네. 가보면 <웃음> 얘를 단위를 보자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밀리미터로 바꿨지? 네. 9에 5.5로 했거든? 네. 이게 좀 애매한 크기인 것 같은데? 음. 이 실제로 명암 크기를 조사를 해봤어? 한 번? 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 90에 60도 음. 있고 좀 애매한 크기인데, 네. 어쨌든 폭이 안 맞으면 지갑에 잘안 들어가니까 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지금 90에 55잖아? 네. 90에 55면 여기서 3mm, 3mm씩 더 해야 된다 그랬지? 이런 네.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 응 음. 네. 이걸 캔버스 크기 있지 이미지 크기로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커지거든 캔버스 음. 크기로 하면 이종이 크기가 커져 네. 그럼 여기다가 96이라고 넣으면 되겠지 잠깐만 그리고 여기도 계산해서 넣으면 되잖아 네. 근데 여기는 네가 더하기를 해야 돼 네. 근데 상대치라는 거 있지 네. 요거를 Relative라고 되어 있다 영어버전에서는 네. 얘를 눌러 놓으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위아래 상하 네. 이 누르면 커지는 방향이 생기거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겠지 네. 그러면 폭을 얼마 늘려야 돼 지금 6mm 늘려야지 네. 높이도 6mm 늘려야지 그럼 니가 계산 안야겠지 네. 이렇게 했을때는 네. 확인하면 더 늘어나는거 있지 요만큼의 네. 부분이 나중에 안내선이랑 아니 재단선을 넣을건데 재단선을 왜 필요하느냐 하면 네. 얘를 한장씩 출력하는게 아니고 네. 여러 장을 큰 종이 출력해 네. 그래서 이걸 자르거든 네. 근데 이 자를 때 요놈이 이렇게 수평으로 딱 잘릴 수 있는데 폭에서 자르면 이게 렇 약간 날아갈 수도 있어 삐딱하게 음. 그래서 요 부분에 만약에 니가 음. 어 테두리를 흰색으로 쳤다 그러면 흰색이 살짝 보이겠지 잘못 자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백그라운드 제일 마지막에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그냥 됐던 사진이 됐든 간에 네. 지금 백그라운드가 요 놈이겠지 네. 음. 요 놈이 실제로는 나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 조절을 한 거야 네. 여기까지 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음... 나와 있으면 아까 전에 어제 3mm씩 더 했잖아, 그지그 네. 부분이 커팅이 돼도 어떻게 될까? 음. 이상하지 않겠지, 그렇지? 음. 그렇게 해서 이 안내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음. 자 저장을 한번 했고, 네. 자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이제 인쇄에 넘길 때는 하나로 합, 압축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내 보내기를 한 다음에 웹으로 올릴 때는 여기 웹용으로 저장을 하잖아. 네. 근데 얘는 그냥 저장을 해. 파일에서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네. save as 를한 다음에 여기서 확장자를 여기 보면 eps 라든지 음. 혹은 여기 보면 PDF라는 게 보일 거야. pdf 라는게 보일거야 pdf 여기 있지 네. 요걸로 해서 보내주면 네. 뭐 인쇄용으로 좀 적합하게 뽑아낼 수 있어 음. 그래서 요걸로 일단 저장을 해볼게 그 다음 뒷판 한번 보자 뒷판 디파는... 음, 음. 확인. 어 이게 옵션이 나갈 PDF. 그냥 여기서 그냥 PDF 저장 누르면 됐다고 건드리지 않고. 예. 요렇게 하면 PDF 파일이 있겠지. 그거를 이제 인쇄할때 넘기면 되고. 네. 뒷판 한번 봐. 뒷판은 진짜 뭐가 근데 설정하지. <웃음> <웃음> <웃음> 음, 보자. 보자. 디판은 뭐야 이거? 뭐 여기 뷰 파인더가 있어. 뷰 파인더를 넣고 어. 그냥 없어서 영어 아, 그니까 러이 전체적인 모양을 음. 카메라의 어떤 컨셉을 잡고, 뒷판의 컨셉을 잡고 했네? 네, 앞에는 더... 카메라의 앞쪽이고. 네, 그래서 얼굴 사진을 넣다 음. 보니까 여기 음. 그냥 약간 그려서 주는 느낌? 아니면 음, 상대방이 음. 그리는 그런 걸 컨셉으로 잡아서. 음. 그래서 네, 이렇게 해놨어 음. 그니까 상대의 피사체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지. 네. 음. 근데 뭐 뚜루, 뚫기는 좀 그렇고. 음. 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이즈가 아까 안 맞겠지 그지? 네. 그리고 여기에 정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다 네. 한번 가 체킹을 한번 해보고 해 보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걸로 네. 만약에 이제 네가 진짜 실제로 음, 인쇄를 만약에 할 거다 네. 명함을 만약에 뽑을 거다 하면 어떻게 뽑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럼 어마어마하게 명함을 이제 싸게 파는 데가 많아. 네. 아까 그 파일 을 그냥 보내기만 보통 끝나는 데가 많은데 요런 데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얘를 좀 설명을 하나 드릴. 주고 싶은 거는, 어, 포토샵을 못 하는 사람은 가면 명함을 못, 판,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명함을 편집을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음. 아예. 그고 샘플도 네. 엄청 많이 들어있어. 네. 그 중에서 골라서 그냥 이름 바꾸고 뭐 바꾸고 신청만 하면 바로 뽑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를 하나 알려줄게. 어, 나도 하다 보니까 찾았는데, 이름이 오, 네. 프린트 미 라는 데가 있어. 네. 응. 여기 있지? 오프린트미에서 사이트가 있지 네. 응. 여기는 종이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어 음. 이런 사이트거든 아.